전에 약 바르는 거 영상 올려드렸는데 손을 받치고 약을 바르는 거 보시고 손을 받치고 했을 때 손에 묻는 약이 생겨서 닦고 다시 바르고 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손을 받치지 않고 하는 방법 그냥 섹션을 이렇게 떠서 약이 묻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볍게 모아준 후에 약을 떠서 그대로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얹어준 약을 빗살로 뒷면까지 스며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빗을 돌려서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짝핀 상태로 가볍게 흔들링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면 손을 받치고 하는것 보다 조금 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식으로 손을 대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한번 섹션을 잡으시고 약을 얹어 주시고 빗살로 모발 사이를 벌려준 후에 핸들링을 했을 때 뒷면까지 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꼭 브러쉬를 돌려서 위에 핀셋 처리한 부분에 약이 묻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작업 속도가 좀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아까 방 말씀드린 대로 손을 받쳐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약발은 훨씬 빨라집니다.